아 자기야 왜? 집에서 그냥 놀자 귀찮잖아 아왜 나가자 집에서도 즐겁게 놀수 있단 말이야 뭐할 건데? 그건 내가 알려줄게 짠 <웃음> 안녕하세요 찬호입니다 빕입니다빕입니다 빕니다. 오늘은 집에서 놀 거야 나가기가 귀찮거든 귀찮아 당신도 귀찮아서 집에서 놀자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 네.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재미나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지 재미나게 노시는 방법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잘하는데? <웃음> <웃음> 뭐야? 보고 있는데? 나 만화 영화 볼 거야 뭐야?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뭐야?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<웃음> 왜 이래? 왜 이래?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하지 아, 말라고 아, 하지 말라고 오빠 미쳤어? 오빠 미쳤어? <웃음> 왜 저래 진짜 <웃음> 왜 저래 진짜 와 냉장고에 뭐가 많네? 배고파. 뭐 먹지? 맛있는 거 해줄 거야? 어, 당연하지. 맛있는 거를 한번 먹으러 가보자. 가보자꾸나! 이게 뭐지? 그냥 우리가 만든 요리야. 그레페 토마토랑 페스토 이런 것들을 발라서 한 거야. 와. 음. 나는 어제 오랜만에 매운 거. 얼마에 한줄 만약 먹었는데. 내 포크 어디 갔어? 여기다. <웃음> <웃음>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, 허박 호박, 고구마요 그래! 호구.. 아니 호구마요? 호, 호박? 호박, 고구마 호박, 고구마! 호박, 고구마! 진짜 됩니 잘 먹었네?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? 파김치 응? <웃음> 파김치 1호선을 타고 유럽으로 온 기분? <웃음> 오, 자! 이제 또 뭐를 할 거냐? 짜잔 이게 뭘까? 뭔가 말캉말캉하고 뭔가 젤리같이 생겼는데 다. 호랑이 이거는 뭐 레터링 레터링 문구 한호가 하고 싶은 게 이거랍니다 어, 호랑이 팔에다가 아 <웃음> 무서워 떼서 팔에 한번 붙이면 돼요 이야야 yeah. 야, 호랭이 <웃음> <웃음> 나와 나와 가왜뭐하 <웃음> <웃음> 못하자고 니 네, 꼴로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해피엔딩 이즈 마이 해피엔딩은 내 것이다 처음 됐나? 그파 응. 괜찮나요? 아니 어제 미용실을 가는데 인생 미용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용실 철새 응. 떠나서 이제 정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머리 할 때도 거기 한번 가서 한번 찍어볼까? 평일에? 그럼 너 혼자 찍고 와 밤톨 자체가 그냥 황비야 <웃음> 나는 없어 아니야 난 그냥 게스트지 뭐뭐 뭐 게스트야 게스트랑 촬영 편집 담당 해나하고 뭐하지? 잘 거야 안돼 안돼 안돼 아 <웃음> 오랜만에 좀 집에서 놀고 싶다 이런 컴플레인 있었어요 누군가 누군가 그랬겠지 너랑 나둘 중에 하나겠지 뭐 너네 너지 나 아니지 너네 너네 뭐야 자자 시간이 되어버렸어확 떼버려 그냥 확 떼버려 안돼 오야 호랭이 아 아야. 아버지 아버지 자 우리는 이제 뭐 할까 그런 소식이 있던데 비의방 구조를 좀 옮긴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계절이 지날 때마다 많게는 계절에 두번 가구로 옮깁니다 굳이 근데 왜 저가 왔을 때 옮긴 거죠 어.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구조로 나를 불렀다 네. 구조를 한번 옮기는 장면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고 어. 오늘은 많이 안 바꾸기로 아주 이렇게. 좋은 소식이네요 <웃음> 이대로 끝나도참 다행이고요 어! 아직 안 끝났는데요? 왜요? 뭐 해야 되나요? 커튼을 달아야 돼요 아커튼 네. 네! 달죠 이렇로됐어자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도록 할게 <웃음> 왜? 이렇게 놀다 보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 아, 오늘 집에서 놀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나 둘셋 빵! 황비는 집을 또 바꾸려고 하네 안 바꿔도 될것 같은데 굳이 장판을 왜 바꾸려고 바꿀 거야? 가서 고생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고. 황비씨 어, 방구조를 네. 바꾸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하신 박씨께 감사드립니다 박씨 네 지금까지 방구조를 바꿔서 행복한 표정을 지내고 있는 황비씨를 인터뷰해보았는데요 부디 그녀가 겨울을 잘 나기 바라며 새로 바꾼 방구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날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컷!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,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박맹이 안 주면 옷 더럽게 안 봐?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<웃음> 오빠 키도 작으면서 엄마 쓰지마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 이 <웃음> 이쁘면 다냐? 나 이쁘도 다야 나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대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막 이뿅뚝한